안녕하세요 달그닥 t v 입니다 오늘은 저희 앞집에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 아버님네가 살고 계신데 지금 전기장판으로 겨우도 나고 계세요 마침 호의온도에서 저희가 좋은 일을 할수 있게 찜질배드를 협찬을 해주셔서 오늘 어머니 아버님네 설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설치 어떻게 하는지 과정이랑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설치는 누가 합니까? 제가 설치합니다! 어이C 우 뭐가 이렇게 리거야 Sing your song, even when my eyes can't see. When I can't seem to carry on, I know your hand is guiding me. I know your hand is guiding me. 뭔데요? 요거 찜질 배드 찜질 베드. 네, 네, 전기 매트 대신 설치하는 거. 아, 전기 장판. 네, 네. 하고 똑 같이 는 거라고요? 네, 네, 네. 음. 좀, 좀 아, 요 And when it seems I'm at the end And I don't know what I believe Through the cloud I see your hand Reaching down to guide me You're always reaching down to guide me Cause I m yours and I am free Oh my, 궁금하죠? <웃음> 아유 내가 눈에 안보이 눈은 어떻게 좀더 나아지는 기미가 없어? 약 먹어도? 약을 먹고 어고 하는데도 어별 그게 없네 어, 병원에서 뭐래요? 병원에서 말을 안어 나중에 상 의사 문제를 한번 받아보세요 좀럼이맛얘기를 어, 그 해줘야지 뭐, 약을 먹고 있는데 뭐. 이렇게 양각으로 된 것도 있어요 양각으 튀어나온 것들 미리, 미리 꼽아놓는게 좋아 그래야 나중에 편해 <목소리> 아, 뭐 바닥에 까는거가? 야! 바닥에 까는건데 매트라서 나중에 움직일수도 있고 까는거? 예 바닥에 나중에 뺄수도 있고 매트야 매트 매트인데 어. 보립식이라 밑에 깐다고? 에이, 그래야 따뜻하지 밑에 단열재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맥반석 들어간 요거 제품을 깔아줘요 지금? 지금 바닥 깔고 있어 바닥 요 맥반석 시트야 맥반석 시트 몸에 좋은 거 깔고 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물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아렇게 이렇게, 이렇판이렇이렇이게이 o k 맞습습다다여기지지 가는 게 y o 요 got a man. I'm n 안 t here. I'm not h e 어? e I'm not here. i 안 먹어. t here. I'm not here. I'm not here. I'm not h e 너무 I'm n 어 t 는게 힘든가. 돕겠습니다. e r 여기다 한 장씩 h 주 이게 열 전도를 높이는 거예요. 응. 깔끔하게. 자, 고자 Reaching down g u 요거 생수나 정수기물 넣으시는게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생수나 정수기물 넣으세요 어, 네, 네. 여기 모두 수위가 있네요 아, 응. 물어올려면 올라가고 네 화살표로 온도 한번 내려 보세요 이거. 내려 보세요 눌러보세요 그죠 내려가죠 69도 내려봐요 어, 지금 음. 처음이나 세팅이나 70도로 맞췄거든요 이렇게 내리면 내려가죠 이렇게. 그죠? 들어가자 아... 위로 올리면 올라가자. 지금 저희가, 저희가 세팅하는 단계가서 70도로 맞춰놓고 갈 거예요. 한 시간 있다가 다시 딱한 35도로 내리면 되거든요. 아, 또 그거는? 네, 이제 35도로. 처음, 처음 세팅이라 그래요, 지금은. 근데 일단 한 시간 뒤에 아버지 저희가 다시 와서 온도 낮춰드릴게요. 네, 네 일단은 일단은 70도까지 올라가게 내비두세요. 내비 일단 올라가게. 그리고 일단 담분 여기다 올려놓고 쓰세요 여기, 여기가 지금 집이 이렇게, 이렇게 기울어갖고, 얘가 센서가 자꾸 내로갔더요 박스에 올려놓고 쓰세요 당분간은. 안정화 될 때까지는 수평이 안 맞으니까. 네, 예, 수평이 집이 이렇게 너무 기울었어 지금. 여기 어. 너무 높고 여기 너무 낮아. 아. 떨어지니까. 아, 이렇게 떨어지니까. 어, 얘가 얘가 수평이 안 맞다고 에러가 나. 지혜씨가. 그래서 조금 조금 써 보시고 나중에 그, 내려드릴게요. 물이 걸린다고 이게 예, 맞아요, 맞아요. 낮추고. 맞아요, 맞아요. 이게 물이 돌은 거 여러분? 예, 물이 돌면서 이제 뜨거워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쓸때아버지 이걸 여기 나갔다 왔다 하루 비우고 전원 끄고 그러면 처음에는 온도 좀 높게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낮춰. 그니까 내가 예를 들어 서 35도를 써, 그러면 처음에 오자마자 35도 맞추지 말고요. 처음에는 한 50도, 60도 맞춰놓고 쓰다가 온도가 올라오면 그때 35도로 낮추면. 높이 네, 처음 빨리 되고, 빨리 되고, 그다음에 그래야 전기가 덜 들어가요. 왜 빨리 올라갔다가 낮춰놓으면 그 동안에 전기가 안 들어가잖아. 음. 아, 그러니까 보일러랑 똑같아, 요 보일러랑. 보일러도 처음에 확 하고 나중에는 잔잔한 열로 하잖아요, 똑같아. 요 그렇게 보시면 돼. 이건 그냥, 그뭐 이거? 이건 그냥 요예요, 담요. 위에 깔은 거. 어. 위에 깔은 거. 하나만 까르나. 아니, 위 이게... 어머님 더 깔면 돼요. 더 깔아도 돼요. 돼요. 이건 이제 업체에서 주는 거, 서비스로 주는 거. 아... 요는 아버지 저 밑에 저거는 저거는 그냥 접어서 쓰시던 거지만 그럼 떼어내면 돼요. 떼어내도 아, 네. 네, 돼요. 접던 중 이날 하던 중 떼어내기 해서 그러면 어머니 불편하시면. 저거는 가져왔어 아니 아니 한 시간 뒤에 다시 와서 다시 네, 잘 됐는지 봐도 이렇게 설치 완료됐는지. 안정화 시켜야 되니까 하나 아, 돼. 네 어머니 네? 네, 잘 맞을게요 어머니 네. 네. 손도봐라손 <웃음> 따뜻하지? 아, 따시네 네. <웃음> 맨날 일안 닦고 아이고 어머 천 이렇게 차가워? 우리 방에 앉아서도 이렇게 차어응 음. 음. 혈이 안 통한다며 음. 혈이 안 통한데? 응 음. 손도 싫었고 가도 음. 싫었고 <목소리> 어머니, 다시 한 시간 뒤 다시 올게요. 한 시간 뒤에 요거 온도 올라간 거 체크하다 다시 올게요, 어머니. 아, 아, 네. 아, 아, 아 가자. 아이고, 아버지, 나한 시간 뒤에 다시 올게요. 응, 가자, 가자. 네. 네.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네. <목소리> 한 시간 지났어요. 아직 안 올랐네 온도가. 어 온도가 안 올랐어 안 올랐을리가 낮춰놓으신 거겠지. 나 저전력 좀, 좀 내려놨어. 그죠, 아, 아 온도. 아야 따뜻하네 진짜. 몇도 아, 아, 아, 사십 아. 도 정도 낮춰놓으셨구나. 낮춰있네. 아 그러네. 오 다시는. 나 이불도 분다시구나. 오케이. 이렇게 쓰시면 돼. 아버지, 보이 이게 저수위로 쩔어들면은 여기 적정으로 물좀더 채우셔야 돼. 여기 보시면. 여기 저수위. 에 보시죠. 이렇게 찐한 거, 찐한 거. 아, 요기까지가 아, 물인 거예요. 여기 아, 여기 특기 아, 창게 아, 아, 비어 있는 거고. 밑에 밑에 까이요 어, 아, 아, 아. 밑으로 떨어지면 물좀요거까지 채워 주시면 돼. 여이여 아, 아, 아. 밑으로 떨어지면 이 채워 주시면 돼. 아, 물은 요거 뚜껑 열고 물은 요거 아. 물은 이렇게 뚜껑 내시고 여기 채워놓으시고다드시면 돼. 아, 예. 예. 네, 다 되시면 돼. 한 아, 조금 온도 좀 낮다시면 45도로 올리시면 돼요. 아, 나도 전돼. 어, 음. 이불 덮고 하면 따실 거예요, 아마. 여기 안에 이거 반석에서 원적에서 나 나오고 온수라서 건강에 좋으니까 음, 여기서 주무셔. 뭐지? 아셨죠? 우와. 네 이렇게 찜질배드 오늘 설치를 해봤고요 좋은 일을 할수 있게 해준 호야원들 관계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혹시 시골에 부모님들 계신 분들은 이거 설치 아까 다람이 한거 보셨겠지만 어렵지가 않잖아요 조금 시간은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충분히 혼자 설치할 수 있게끔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집에서 셀프로 시공할 수 있으니까 부모님 댁에 놔주실 생각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호야온돌 찜질배를 검색하셔서 마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난방 하실 때 전기난방 대신 이호야온돌 난방으로 설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그서 t v 앞으로도 이렇게 유용한 셀프 시공이라든가 유용한 정보들 많이 전달해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